까아아어떻밤1시 <오> <이> <ś� meu cuir��> 어? 어, 네. 그 네. 아리게나자자자자자자자자약자 그리고 그 문은 제 자문지자로 장점... 아, 다 자는거죠? 잔... 다 잠궜고요 네. 그 다음에 여기 관중기 때좀 원래 쓰던 데는 하나만 자동문자 잠궜고 여자정보자 자꾸 관중석이 자서 저희가... 이런거예아 어, 뭐야 첫 번째 줄첫 번째 줄안돼 거기 2층에 이제서그도안중안 된대. 아 저도 그데 말... 네. 네. 네. 네. 아, 우리 막... 저이저기렇게도 뭐, 저거는... 저거. 어... 있고 막, 드릴까 스토리 올렸던 거? 응? 음? 시점이 스토리 올렸던 거 드릴 거예요? 어 줘도 돼. 이번에 영상 애들 그 몸풀 때 틀실 거예요? 어, 어. 앉아서 스트레칭 하고 있을 때도 틀고 세트 끝나면 할게 없잖아 우리가. 음... 어, 그때 틀고 그래요. 잠시만. 음. 음? 분명히? 아차 안에 그 캐논 카메라 캐논 가방 위 있어가지고. 아 진짜? 응. 음. 그래 아니. 나는 고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내날 잘해준다는데, 왜 이렇게 찍는 거예요? 그거 양준신 선수 원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없는데요? 너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, 많아요 진짜 많아요? 네? 그래 양준신 선수는 보여주신 세요분이 많아요 한 번도 못 봤는데요? 라이브 다시 못 해보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해도 진짜로 지금도 라이브에요? 네 라이브에요 몇명 들어왔어요? 2 음. 명이요 욕을 한번 시원하게 떼가야 돼요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최대생 두 명, 노란색 한 명. <웃음> 어! 아! 아웃! <아우>. 지금 시작! <웃음> <웃음> 오늘 경기 MVP, 양 o u n g MVP, young 뭐뭐 <웃음> <가족 같았다. 웃음> <오늘 경기> MVP, MVP, 양 o u n g MVP, young MVP, y o u 기 MVP, young MVP, y o u 니 MVP, young MVP, young MVP, young MVP, young m 경기 중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, 더팬들한테더 재미있게 할수 있었는데 <웃음> 상대팀에서 좀 실수를 좀 해서 아 시청이 좀안 나올까 봐 그게 아 저희 팀도 아 완벽했습니다 네, 오늘 인터뷰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, 제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, 네네네, 그동안 저를 위해서 물씬 양면으로 도와준 저희 아내분과 저희 아들 셋 <웃음> 그거 뭐지? 신경만 해도 아쉬워 <웃음> 아, 사이벌, 사이벌, 사이벌! <웃음> <오> <웃음> <오> <웃음> 오 와! 와! 와! 다습 와! 라고만 마지막 전, 마지막 전.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수도 있 와! 와! 와! 와! 와! 일에또 뭐지? 아예 아라는 동료님과 커플룩을 입었습니다. 동료님. 어떻게 어요어요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!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아... 되게 지금 슈스 같아, 슈스. 사, 사진 사 기자. 네! <목소리> 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너무 예뻐요! 노비의 <slog> <목소리> <목소리> 오! 어찌던... 즈탑오마지 <웃음> 그 아, 뭐. 마지막. 와지막마 아, 마지막. 마지막. 마지막. 마지막. 마지 마지막. 마지막. 마지막. 마지막. 마 마지막. 마지막. 막 마지막. 마지막. 마지막. 마지마지지 <목소리도> 안보이 <안녕. 목소리도>